Beep. <smart noise>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통대창에 불닭쌈 튀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대창을 구우면서 불닭쌈을 싸야 되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로 대창을 데워줬습니다. 그래서 한 150도, 160도 정도에서 약한 15분 정도를 구워줬어요. 그랬더니 속까지 지방이 제대로 잘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는 이 상태로 대기 그 다음에 이제 불닭볶음면을 맛있게 딱 적절한 농도로 끓여준 다음에 라이스페이퍼를 준비하고 그 위에다가 얹어서 하나하나 모양을 좀 예쁘게 쌓아줬는데 이번 치즈도 함께 넣어서 예쁘게 잘싸져봤습니다 이번에 사실 불닭쌈 튀김을 해야 돼가지고 어, 이 튀김을 어디다가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대창기름에다가 튀겨볼까 해서 야심차게 하나 테스트 삼아서 넣어봤는데 터진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대창기름은 끓는 점이 좀낮은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튀김이 원활하게 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용유에다가 온도를 올려서 밑에만 살짝살짝 살짝 구워줬습니다 왜냐면 비주얼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홍대창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창 먹방의 제2의 주인공 <웃음> 양파쌈까지 야무지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양파쌈은 그냥 바로 썰어서 드시면 너무 매워서 안되고 찬물에다가 이렇게 잘라서 요리 준비하시는 동안 담가 놓으시면 좀더안 맵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료수 먼저 짠! 음! 맛있는데? 이게 기름에 한번 이렇게 구우니까 그냥 요 자체로도 불닭의 맛과 그 고소함이 같이 느껴져서 음, 괜찮다! 음! 둘다 맛있어요. 짠! 아, 이거 동대창. 음 <sus> 응. Mm -hmm.